안녕하세요 폐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짜 간만에 좋은 소식으로 왔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 진짜 진짜 오랜만에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4월 5월인가 그래픽카드 가격 비교표에다가 가성비란 얘기를 뺐어요 왜? 너무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이걸 가성비라고 얘기하기가 좀그렇더라고요 내가 민망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가성비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어... 혹시 요 앞에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래픽카드 가격 내리러 왔다라고 상0 7 0 t i 이거 그 벤치 영상인데 여기다가 썸네일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즉슨 어, 3080Ti하고 상0 7 0 t i 가 나오면서 가격이 진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주제 과연 그래픽카드 가격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같이 기분 좋게 봅시다. 이겁니다. 물론 딱한 부류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은 욕심부리다가 재고 차놓고 있다가 아 갑자기 그래픽카드 폭탄 터지신 분들 근데 그거는 사실 인간응보입니다 저도 재고 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조금 보긴 했는데요. 저처럼 뭐 저는 이제 3, 4월달에도 30, 80을 130만원, 140만원에 팔았거든요. 진짜 받은 가격에서 몇 프로 안 붙이고 팔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거의 없거든요. 어, 이렇게 팔아치셨으면 여러분 손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욕심부리다가 손해본 거니까 뭐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 생각해요. 자 펴보기 전에 앞서 우리 그러면은 과연 상공출원 t i 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한번 보죠. 상공출원 t i 특가는 84.9 그리고 89.9 정도에 나왔습니다. 싼가격 싼 가격에, 상급 제품 말고 하급 제품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이게 생각할까요? 특가 그거에 났으면은 아, 시장에서도 한 90만원 주면 살수 있나? 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상고치공 TI 시장에 풀린 물량은, 특가 물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뭐, 만개 들어왔다는 건 그건 허소문이고, 3, 4천 개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 지금 이벤트한테 빠졌거든요? 특가한테 이, 특가 이벤트에 빠지고 나니까 몇 장이 안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정상가 보면은 별로 싸진 않아요. 100만원에서 110만원 좀 비싼거는 뭐 120만원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말그대로 특가는 특가인거예요 실제 구매가는 100만원정도에서 위아래에서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돼요? 3079 저번달 가격 기억납니까? 3 0 7고노말에 저번달 가격이 20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에이 성장은 진짜 2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니까?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3제품 81만원에 팔고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100만원 정도 에서 멈췄어요. 100만원, 110만원. 자, 그래프 한번 봅시다. 내 말이 아니라고 할까봐 제가 살짝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여기 그래프 보면은 3개월 한번 봅시다. 3월달에 1 5 0만원됐어 4월달에는 190만원까지 뛰었거든요. 5월달 되니까 200만원 인적까지 올라서 어, 일부 제품은 뭐 200만원 돌파하고 그리고 5월 중순이 지나서야 5월 말쯤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5월 말이 다가갈 때3 0 8 0 t 가 나온 거예요. 3 0 8 0 t 가격 보고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어씨 이거 왜 이래 싸?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5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0에서 300 사이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170만 원에 나와버리더라고, 제일 싼 제품이. 물론 특가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뒤로부터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딱 한... 7일 전만 해도, 7일 전만 해도 그래도 한, 180만원 정도에서 멈췄거든요? 180만원, 170만원이었는데, 7일 전만 해도, 7일, 10일? 10일 전만 해도. 근데 이제, 3070ti 가격을 제가 10일 전쯤에 얘기를 했어요. 90에서 130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네 예상이 틀리게 됐습니다. 급보다 5만원 더 싸게. 85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에 나왔죠. 이게, 어느 정도 소문이 풀릴 때부터 진짜 급락해서, 140만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는 얼마입니까? 8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래서 그 썸네일 제목을 그래픽카드 가격 내리러 나왔다라고 적어놓은거예요 상군친군TI를. 왜? 10일 전쯤에 이거 가격을 알고 있었으니까. 물론 뭐 한두 달 전에 얘기한건 나도 예상가였기 때문에 틀렸는데 10일 전쯤에는 사실 관계자한테 내용을 들은 들은게 있어가지고 거의 근접한 가격을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일 전에 혹시 상군 7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 손해를 안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잘 정리하신 분들은 피해를 덜 입었을 겁니다 여튼 그 잡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표를 보면서 진짜 저번 달 대비 얼마 안되는지 같이 체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6900하고 상0 9 0 묶어서 봅시다 6900, 상0 9 0은 AMD, MB 대 각기 최상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어, 오를 때도 얼마 안 올랐고요 어차피 이거는 몇개 생산도 안되고 사실분들도 딱 정해져있는 잘안 팔리는 라인업이에요 하이엔드라는 거죠 어, 덕분에 오를 때도 얼마 안 오르고 내릴 때도 얼마 안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얘네 초기 출시가 근접할 정도 내려왔어요 상공0 초기 출시가가 아주 하급 제품 빼고는 260에서 2 8 4였거든요 근데 지금 286만까지 내려왔습니다 6900XT도 그래요 제게 160에서 180 사이였는데 지금 180만까지 왔어요 앞으로 1, 20만원만 더 내리면 얘네는 초기가로 돌아갑니다 어꽤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3 0만4 0만 내린 거라 잘 모르겠는데? 싶을 순 있어요 자 그럼 상공8 0 t n 얼마에 나왔습니까? 지금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 207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70만원은 특가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특가를 몇번다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200만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보는게 맞고요좀 괜찮은 제품들은 220만원 210만원 사이에 팔더라고요 슈프림 스틱스 같은거요 자 80TA가 그러면 그 가격이 나왔으면 은그 저번달 기준에 270만원에 팔던 80은 어떻게 됐을까요 275만원에 팔았거든요 정확히 5월 8일 기준입니다 근데 167만원까지 내어왔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3080TA가 더 높은 성능인데 200만원에 나왔으니까 얘네는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그다보니 그 가격을 맞추다보니 이런식으로 100만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진짜 큰 폭으로 팍떨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궁금한게 있을까요 성주님, 그럼 3080이 얼마까지 내릴까요 옛날 가격인 99만원까지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99만원까지 가기,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3070ti가 3080하고는 성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7% 18% 차이 나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어, 가격 내리는데 기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3080ti는 좀 비싸게 나왔잖아요. 그다보니 요거 내려봤자 제 생각에는 140만원 정도까지만 내릴 것 같아요. 고정도에서 그 멈출 것 같으니까 음... 그 가격에 인접하면 여러분 사셔도 될것 같아요. 140, 150이면. 뭐 라인업에 따라 원래 1 2 0만원 차이 나잖아요. 자 그럼 6,800은요. 6,800도 나름 큰 폭을 내리긴 했는데 얘도 원래 초기가가 얼마 였습니까 11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서 지금 120만원인데 아직까지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110만원, 100만원 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야 되긴 하는데 그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요거하고 성능 차이 얼마 안 나게 상공 70i가 있거든요. 상공 70i가 특가 기준으로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 85만원, 90만원. 그다보니 지금 시점에서 6800을 노리기엔 좀 애매한 경향이 있죠. 성능 차이 5%밖에 안 나는데. 상공 70i는 특가가 아니고 일반 판매가도 지금 100에서 1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 놈이 6800보다는 오히려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정산비 펠로인데 제가 왜 사냐 그럴 수 있지 그럼 3070 어떨까요? 상공7 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3 0 8 0 t 가 나오고 상공8 0이 내리 눌린 것처럼 3 0 7 0 t 가 나오고 상공7 0 가격도 꾹 늘렸어요 꾹 진짜 꾹 늘려가지고 180만, 19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97만 원. <웃음> 97만 원입니다, 97만 원. 지금 판매하는 거, 어, 물량 없는 거 말고, 물량 있는 거,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게 97만 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공, 7 0 물량은 꽤나 많이 아직까지 어디? 용산에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 살 때는 마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보다가, 내가 살 만한 가격이다 싶을 때 사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가격까지는 안 갔지만 작년 가격에서 한 10에서 20만원 높은 가격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니 100만원 높은 거 보다가 10만원, 20만원 높은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자 그러면 은저 하이엔드 쪽은 제외하고 그 밑에 거좀 봅시다. 6700XT나 3060 한번 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음, 6700XT는, 원래, 출시가 자체가, 85에서 1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시가로, 도, 돌아왔어요. 물론, 6700XT가, 애초에, 올해, 출시됐기 때문에, 뭐, 작년 각이라는 게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초기 출시가로 돌아갔다는 거는, 좀, 고무할 만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360Ti도, 꾹 늘렸어요. 꾹 늘려서, 거의, 뭐, 이것도 200만원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 9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참고로 상9공 TI-89만 짜리는 라이트 해시 에디션입니다. 어, 이, 이건 채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2000 시리즈는 이제는 이제 단종이라 봐야 돼요. 2080 슈퍼, 뭐2 0 7 0 슈퍼 아직 물어보신 분들좀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생산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없어요. 이놈들 무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위급 라인업은 전부 다 작년 가격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높은 수준까지 어, 내려왔어요. 거기에다가, 일부 제품은 출시된 가격에 인접하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 3070ti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아, 참고로, 라이트S 에디션은 갤럭시가 좀 일찍 물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브랜드니까, 어, 그거, 보시고, 가격 저렴하면 한번 업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이머 유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깐봅시다 5700XT하고 2060 5700XT하고 2060 사이에 있는 요 라인업들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온 70Ti 밑에 뭐 있습니까? 뭐 상온 70Ti 밑에 상온 70도 있고 상온 60도 있고 6700도 있고 상온 60Ti도 있고 막 다양한 라인업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충 역할을 해줘요. 70Ti 늘려서 다들 내려오긴 하지만 쪽쪽쪽쪽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좀더 밑에 내려오면은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20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제일 살만한 게 2060인데도 1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한 5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살만한 가격인데 더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소식 하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게 있는데 2060은 아마 8월이 되기 전에 생산 중단을 할것 같아요 8월쯤에 3000시리즈 하위 라인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대차하고 자연스럽게 2060은 생산중단 다시 단종이 될것 같습니다. 아참 3060도 나름 큰 폭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11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75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어, 이것도 한 60만원 언저리까지 가는 게 정상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65만원 0한뭐이 정도까지 가는 게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좀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제일 싼거는 라이트 시리즈입니다자 그럼 이 라인업에 딴건 더 설명할거 없어요 그 AMD 5000 시리즈는 실제로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미들렌즈는 어때요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게 요제품들인데 아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해드려요 왜 2060이 아직 가격이 덜 내려서 살만하지 않더라고 내가 방금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2060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1660Ti, 1 6 6 0 슈퍼, 1660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시장에 물건이 없나? 아니면 채굴이 돼서 그런가? 뭐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지 마세요 살 필요가 없어요 게이머 유저분들은 그냥 2060 사십시오 지금 컴퓨터 꼭 사야 된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2060 사십시오 그나마 1650 슈퍼가 가격이 좀 내리긴 했는데 10만원 내려가지고 아직 얘도 좀더 내려야 됩니다 얘 원래 20만원 중반 정도 하던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직 좀더 내려야 돼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뭐그 밑에 일, 1060이나 r x 5 7 0은 사실상 단종이기 때문에 뭐 무시하시면 되고 조금 더 밑에 1650이 있는데 1650은 거의 정상가로 들어왔어요 얘가 원래 한 20만원 정도 했거든요 20만원 뭐 18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22만원이니까 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상 이유로 인해 약간 오른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작년 대비 약간 오른 가격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랬잖아. 고그 10%라고 생각하는 고그 가격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650만큼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 만한 가격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촌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재야 니가 추천하는 건 뭔데? 제일 베스트는 3070ti 특가로 나오는 거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3070ti 특가로 나오는 게 지금 90만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상군치공차가9 0만원이면 가성비 등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제가, 99, 아, 90만원, 89만원이지? 89만원 적어볼게요. 가성비 등수 1등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특가는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옳다고. 특가는 옳아요. 고민하지 말고, 특가면 주소 오세요. 전성비요? 그, 뭐, 형광등 한개 차이밖에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제 테스트 했을 때, 게임할 때 40W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상공치공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성채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성비 나쁘다 그랬었죠. 뭐 10% 15% 밖에 차이가 안날 겁니다. 여러분 뭐한달 내내 써도 전기세에 만원 안 나올 거예요. 몇천안 나오겠지. 여튼 그래서 지금 가장 가성비 있게 하이엔드 제품을 사겠다면 4070 Ti 특가입니다. 아 근데 성준님 특가 사고 싶은데도 단계 못 사잖아요. 그건 뭐 물건도 별로 안나온데 아 맞아요. 특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출시 안한 브랜드가 한세 군데 있어요. 거기서 특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웨이코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2주 안으로 할 거예요. 그거 사시면 될것 같고, 그거 못 산다 못 산다면 지금 3070 Ti 때문에 가격이 내리 눌리고 있는 3070이나 6,700 XT 보면 됩니다. 다만 6,700 XT의 다이렉트 90 기반의 옛날 구형 게임 엔진을 사용한 그 국내 인기 게임들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뭐 배그라든지 아니면 MM o RPG류 그런 거할땐 프레임이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시면 6700 XT도 괜찮고요. 국내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다양하게 즐기신다면은 3070 조금 더 가격 내려오는걸 쳐다보고 사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라이트시 에디션으로요.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 말고 그 중간급에는 뭐 사야 돼요? 중간급에는 하... 2060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여기는 2060밖에 없어요. 왜? 여기 이 밑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60하고 가격 차이 별로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차이는 꽤큰 폭은 나거든요. 딱 봐도 20% 가까이 나죠 여기는 살게 없어요 여기살게 없고 그럼 여기서 제일 가성비 있는 거 산다면 딱 2060입니다 근데 이 2060도 사실상 60만원이라서 작년 가격이 40만원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45나 50 사이에 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조금 높긴 해요 하지만 정 급하다면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돼야 이제 대체할 제품 나오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단종되거나 어, 급한데 살 돈은 뭐 100만원 초중반밖에 없다. 본체 살 돈. 그러면 2060이 베스트 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그보다 예산이 좀더 적어요. 100 이하로요. 봐요. 그러면은 당장은 1650 빼고는 살게 없습니다. 중고시장이 아직 덜 안정화돼서 뭐 중고로 딴거 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걔네들 비싸요. 중고로 1660 싶어 살려고래도 아직 40몇만원 하더라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딱 지금 살수 있는 거 픽을 꼽자면은 1650, 그 2060, 거기에 6700XT, 3 0 7 0 t i 특가, 3 0 7 0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에이, 지금 왜 사냐? 조금 더 전부터 하면 더 내릴 건데 제 생각도 그렇긴 해요 다만 이거 지금 60 아예 70TI하고 80TI가 국내 물량이 얼마 안 돼요 뭐다 합쳐도 5 0 0 0 개가 안될 걸? 지금 이미 파, 어느 정도 팔렸으니까요 어, 다음 스케줄이 있긴 한데 이게 텀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빠질 순간 잠시 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하향 곡선일텐데 좀 출렁이면서 내려오겠지 그래서 타이밍 잘 잡아서 여러분 사세요 적당히 눈치껏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요 특가 가격이 인텍이랑 이 엠텍이 좀 싸게 던져가지고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두 브랜드한테도 일반 유저분들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좀더 신경 써서 신제품 나올 때 싸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재밌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즐거운 뉴스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